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8월 4일 대규모 업데이트 대한 내용입니다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총 5시간 진행되고요 그 점검 내용에는 드디어 신규 서버 탈리디스크가 나옵니다 이 서버는 배틀 서버이고요 전 지역, 무법 지역으로 언제든 PK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루나트라도 24시간 열려있고요 56레벨 이상부터는 사망시 높은 확률로 착용 중인 장비가 손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건 그냥 해복사한테 가서 복구 가능하고요 단 어, 아이템이 그 손실된 상태로 24시간이 지나면 은 아이템이 사라집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 컨텐츠인 월드보스전 차원 난투전은 8월 22일, 8월 20일 그때 처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8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네요 16 클래스 마에스트로가 드디어 나옵니다 어, 이거는 저번에 계속 나왔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맹약의 여정 구막이 추가됐고요 구막 나오면서 새로운 필드보스도 나오고요 필드보스 라즈카가 추가됐습니다 어, 이번에는 루나트라용 필드보스는 따로 추가되지 않았네요 신규 메인 퀘스트는 레벨 80 이상부터 스타트가 가능하고요 필드보스 라즈카는 9시에 출현하고 권장 전투력은 100만 투력입니다 이 필드보스의 첫치 보상은 제왕의 망토 제작서 영웅 장신구 그 다음에 황혼의 마석 정수 그리고 일반에서 영웅 등급까지의 라즈카의 마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마석판과 신규 각인석이 추가됐습니다 어, 라즈카의 마석판이 추가됐고 이 마석판은 바말론, 기만의 바말론 마석판이 모두 만렙 찍을 시에 열린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라즈카의 마석판은 상념의 각인석이라고 새롭게 추가된 걸로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사용처는 라즈카의 마석판 그리고 파르비네아 마석판 각인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획득하는 방법은 환상의 각인석 100개를 이용해서 상념의 각인석 1개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헤렌디아산전 지역에서 지역 토벌로 획득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톨란 분지, 기만의 분지, 좌두레숲 붕괴 사막 건장 전투력 60만 지역 이상에서 이제 또 추가로 획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몽환의 틈, 황혼의 땅에서도 60만 지역 이상에서 획득이 가능한 것 같네요. 악마 토벌도 건장 전투력 60만 이상 지역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만렙이 또확장됩니다 기존 만렙 100에서 150 레벨로 확정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아이템 수집 추가입니다. 지역 수집과 이제 신규 클래스인 마이스트로 장비가 추가되네요 신규 지역인 헤렌디아산에서 18종의 수집 전용 봉인함이 추가됩니다 고급 등급이고요 마이스트로에 추가되는 장비 수집은 일반 20종, 고급 20종, 희귀무기 54종 희귀 방어구 63종, 영웅 장비 16종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만렙이 확장됨에 따라 레벨업 달성 시 추가되는 수집 효과가 레벨 100레벨에서 109까지 총 40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몽틈 기사의 상실. 이것도 저번에 내용 얘기했었죠. 시간은 1시간짜리고요 입장 방법은 똑같습니다. 음유신 통해서 혹은 레드잼을 이용해서 즉시 입장. 그리고 새롭게 맵에 추가되면 항상 업적이 추가됐죠. 신규 지역 최초 진입 시 발견 업적 추가. 세 가지 추가됐고요 마석의 업적도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필드보스가 또 새롭게 나오면서 필드보스 시간이 또 변경됩니다. 자, 출연시간인 밤 8시에 나오는 보스들은 바쿤, 디눅스, 루스칼, 바말론, 고독의 바쿤, 파멸의 아르투만, 허산의 파르비네아, 그 다음에 기반의 바말론, 이렇게 8시에 나오게 됩니다. 9시에는 브로카이스, 아르투만, 파르비네아, 라즈카, 오만의 디눅스가 이렇게 따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금요일 9시에는 망각의 라즈카, 아무래도 루나트라에 나오는 그 라즈카이겠죠 이거는 추후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토요일 일요일 여, 여기는 그대로 9시 그리고 허상의 팔을 비내야 제압 버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만의 디노스 처치 보상에서 혼돈의 방어구 도안이 아예 제거된다고 합니다 차원 난투정 보상 획득 규칙이 변경되는데요 일정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참여자는 개인 보상과 서버 보상 모두 받을 수 없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일정 점수가 몇 점인가는 지금 나와있지 않지만 일단은 멍때리거나 잠수타게 되면은 아예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개선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지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모하했던 구분 요것도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클래스 개선에 대한 상황입니다 어, 매지션의 연계 스킬 사거리가 자동 전투 설정 보위보다긴 사거리로 적용됐던 부분이 수정됩니다 어, 이 부분은 약간 버그 형태로 매지션의 사전거리가 엄청 멀리까지 날아갔는데 그 부분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스킬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블레이더의 생명의 주인 기존에는 대상의 생명력 물리 효과를 17초 동안 90%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변경 후에는 77% 확률로 자신의 중심 3m 범위 내에 위치한 적의 생명력 물리 효과를 17초 동안 90% 감소한다고 합니다 단일 스킬이었던 게 이제 범위 스킬로 바뀌어버리게 됐죠. 그 다음은 워로더의 무신의 총아 7초 동안 자신의 공격력 15% 증가 및 자신의 방어력 30%를 감소하는 스킬인데 여기서 자신의 방어력 30% 감소가 아예 삭제됩니다. 없어지고 그냥 공격력 15% 증가만 적용되게 되네요. 약간 버서커 모드 느낌으로 방어력을 감소시켰는데 이 부분을 아예 삭제시켰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상향이죠 그 다음은 아처의 자연의 속박 스킬입니다 4초간 아이템 사용 불가 상태를 부여하는데 어 바뀐 후에는 70% 확률로 대상 중심에 3m 미내 위치한 정에게 6초간 아이템 사용 불가 상태를 부여합니다 어 블레이더는 자신의 중심이었지만 아처 같은 경우는 대상의 중심입니다 대상의 중심 마초는 그 대상의 중심으로 3m 미내 범위 디버프 스킬로 바뀌게 되었네요 이것도 범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상향이죠 다음은 의상실에 의상염색, 염색약 합성 기능 추가 저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 일단 정보에 의하면 은 기존 의상과 신규 의상도 모두 염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 이미지 저번하고 똑같고요 색상 목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이 있는데 어, 옆에 등급이 있네요 일반 고급 영웅, 희귀 전설? 아 등급이 있는 걸로 봐서는 획득하는 방법이 뽑기인 것 같죠? 그리고 합성이 있습니다. 세개의재료를 넣어서 한개의 합성을 만드는 것 같네요. 어, 일단 획득처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은데 합성이 있고 등급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일단 필드 드랍일 수도 있어요. 뽑기와 필드 드랍 둘다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특수 네임드 출연 현황 안내 아 이거 굉장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이미지만 저번에 공개됐었고 이번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 루나트라 같은 경우는 자기 서머만 볼수 있고 그 외에는 실루나스, 루나트라, 루나트라 같은 경우는 파멸의 화산만 볼수 있고요 실루나스는 데커스 화산, 비탱고 톨런분지까지 모두 볼수 있습니다 어, 화산만 될줄 알았는데 톨런분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네요 굉장히 좋은 패치죠 유저의 노가다 시간을 조금 더 줄여줬죠 다음은 길드 제작에 관한 내용인데 해당 내용도 저번에 설명을 했고요 아, 이제 자세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어, 제작에 필요한 재료 아이템은 1일 5회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등록 시 재료 등록 보상이 획득 가능하며 보상은 우편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어 보상 아마 길드 조화로 주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길드장 또는 부대장이 재료 등록이 완료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료가 어 모이면은 길드장하고 부대장이 아이템을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 완료 후에 아이템을 길드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죠. 더 자세한 내용은 어 추후에 가이드가 등록되는데 그때 안내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소 길드 레벨 3레벨부터 제작이 가능하고요 어, 육합이 정어리구이 100개부터 시작해서 어, 수집의 증표도 있고요 어, 이거 신섭에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만들어서 수집 다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네, 중요할 장과 같네 것 같네요 그리고 가오의 주문서 이거는 어, 뭘까요? 이 가오의 주문서 예전에 이벤트로 줬던 방어력 증가 버프 있는 그 주문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정화수도 있고 어, 전투 영약. 전투 영역은 뭐지? 좀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브렐란도 있고, 레벨 8부터는 지판슈 아이템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주무기, 보조무기, 귀걸이, 벨트까지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방어구는 안 되네요. 방어구가 없네. 오, 불안전 몬스터의 나팔 상자 5개. 그리고 고급 스킬 교본 상자 10개. 오, 이게 핵심이죠. 레벨 12부터, 제작이 가능한 침묵의 완장 침묵의 팔찌입니다 두개씩 제작되니까 한번 완성하면은 길드원 두명이 챙겨갈 수 있겠네요 아어 그리고 희귀 스킬 교본 상자 오 희귀 스킬 교본 괜찮은데 이거 아 여기 제작이 육합이 정어리구이 100개가 있는데 어 이거는 길드 상인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꾸준히 구매 가능한 걸로 봐서는 버프 스킬이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은데 옵션이 좀 궁금하네요 또 이제 나온게 길드 제작재료 제작식 추가 이건 제작식입니다 해당 명결신의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네요 조각? 벨트 조각? 어이조각으로는뭐 만드는거지? 아마 요거 이 디판슈 브렐란 만들 때 재료인가봐요 오 이거 브렐란 가격 좀 오를 수 있겠는데? 브렐란도 조각으로 바꾸네요 아직 내용에는 몇 개씩 넣고 만드는지 그 내용은 업데이트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길드 대여였죠 이 길드 대여 자 등록 가능한 누적 공헌도가 3000 이상인 길드원만 가능하고요 등록 여부 이거 제가 중복일 거라 했는데 중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여에등록한 탈거 소환수는 합성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가 혹시 등록을 했는데 아무도 대여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후에 길드원이 대여를 했을 때는 대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가 종료되면은 등록한 대상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때 보상을 획득한다고 되어있네요. 이것도 현재 여기서는 보상에 관한 내용은 없고 추후에 또 가해지를 통해서 안내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 이것도 업데이트 끝나고 확인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길던에 새로 추가되는 냉연의 파르비네야 이것도 저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보상으로는 황문의 마석정수 조각 개수는 2개고요. 그 외에는 뭐 이때까지 있던 거랑 똑같이 길드 조합 그다음에 해당 보스의 마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길드 던전들의 개선사항인데요 자, 현상수배에서는 보스몬스터 처치시 기여도가 없지만 던전에 입장한 길드원도 최저순위의 보상을 획득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고트럭 길드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높은 투력에 현상수배에 들어갈텐데 그렇게 되면 은 낮은 투력분들은 딜을 전혀 못 넣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확실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의 섬 개선 내용입니다 기만 몬스터 나팔과 톨란 몬스터 나팔로 소환된 특수 네임드 몬스터 처치 시 주사위 기능이 발동된다고 하네요. 이때 주사위 숫자가 가장 높은 길드원 한 명이 보상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몬스터 처치 기어도와 상관없이 모든 길드원은 주사위를 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팔 중에 톨란기만 나오는 그 나팔만 주사위 굴려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기어도 순수로 먹는 것 같습니다 몬스터 소환 나팔 사용시 지역 채팅으로 메시지 알림 나오고요 네임드 몬스터 몬스터 나팔로 소환된 몬스터를 처치시 수련의 섬에 입장했지만 해기호도가 없는 길드원도 처치 보상을 획득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아, 자사 돌려놓고 깜빡해서 네임드는 못 챙겨도 아이템이 들어오도록 변경이 되는 것 같네요 대신에 가방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하니 수련의 섬 들어갈때는 꼭 가방을 비워두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드 던전에서 획득 가능한 전설마석 제작제로 획득이 하향된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일주일만에 갑자기 하향을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향된다고 합니다 수련에서 나팔로 소환한 특수 네임드 처치 시 상위 영웅 등급 디주판 장비 획득 확률이 하향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길드 효과 자동 구매 이것도 저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패스하겠습니다 길드 상인이 판매하는 목록이 두 가지가 변경됩니다 고급 스킬 교본 상자는 화려한 스킬 교본 선택 상자, 희귀 스킬 교본 상자는 희귀 스킬 교본 선택 상자로 바뀝니다. 화려한 스킬 교본 선, 선택 상자에서는 일반에서 고급 액티브 스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어... 희귀 스킬 교본 선택... 어, 이거 굉장히 좋게 바뀌네요. 아 이틀 전에 길드 전부 다 희귀 스킬로 다 탕진했는데 아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냥 존버하고 있을걸... 악마토벌 단계가 추가됩니다 최대 단위도 15단계까지 추가가 되었네요 15단계는 120만 투력이 갈수 있는 악마토벌입니다 다음은 악마토벌 즉시 완료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악마토벌 증서를 이용해서 완료한 적이 있는 단계에 악마토벌을 즉시 완료하는 기능입니다 어, 이 악마토벌 증서 어,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똑같네요 획득이 필요하고요매학의 여정 구막 이상 의뢰일지 헤렌디아산 어 이렇게 적힌 거 봐서는 메인 퀘스트 보상과 우뢰 퀘스트 보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한정적인데 어 이건 어떤 식으로 될지 일반 필드에서 드랍이 되는 건지 일단 내용을 적힌 거 봐서는 퀘스트로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비 강화 일괄 강화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번 주에 얘기를 했죠 나온 내용인데 거기서 추가된 정보만 보자면 은이 어 기능은 어, 하나씩 1레벨씩만 강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니까 2강화짜리든 0강짜리든 7강짜리든 아무거나 넣고 강화 누르시 각각 1단계씩만 오른다고 되어 있네요 몬스터 일괄 흔적 분석 이거는 어, 한마디로 다 된다는 것 같고요 펭귄트 돌림판 연속 돌리기 기능 그냥 여기 버튼 연속 돌리기 누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채팅에 명령어 추가가 나왔습니다 어, 기속말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일일이 선택 탭을 눌려서 하는 것보다 명령으로 쉽게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월드 채선 은올 A, 길드는 G, 연합은 U, 지역은 I, 일반은 세이, 용어 어, 꽤나 긴데요. 니은, 니은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스는 B, 이거 월드보스전인 것 같죠, 이거는? 다음 난투전은 D, 파티는 P. 해당 명령어의 사용법은 PC버전에서는 슬러시를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명령어 입력한 다음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고 엔터로 누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버전에서는 슬러시 한번 하고 해당 명령어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로 누르면 되는 것 같네요 기속말 같은 경우도 보낼 때는 W 답장할 때는 R을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특수네임드 서버 소유권 개선인데요 몬스터 흔적은 이제 기어도 1순위 서버가 아니라도 기존 방식대로 확률에 따라 획득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사토의 언덕 진입 조건. 레벨 70에서 98까지 제한이었는데, 레벨 70에서 제한 없음으로 바뀌고요. 전설 목걸이인 엘튼 목걸이가 추가됩니다. 오, 이번엔 처음으로 엘튼인데, 제작이 아닌 완제품으로 드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붕괴 사막에 붕괴 모래길이고요. 붕괴 모래길은, 여기, 126만 지역에 완제품으로 뜨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특수 네임드를 잡아야 나오겠죠. 다음은 루나트라 허상의 고원에 아이템 획득이 제한이 걸립니다. 어, 해당 지역에서 특수 네임드, 일반 네임드는 90레벨 이상은 아이템 획득이 제한이 됩니다. 레벨 89까지가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겁니다. 전투 시스템 개선, 어, 이 부분 순차 발동 설정이 초기화된다고 되어 있고요. 어, 이 셋단이 아직도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직접 봐야 할것 같고요. 월드보스 레이드 개선, 월드보스 던전의 지역 지도에서 특수 네임드 몬스터 출현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수집 개선 수집의 증표가 등록 가능한 개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리스트에 보이지 않도록 개선이 되고요 강화 조건 설정 시 등록 가능한 장비가 있더라도 조건에 맞는 리스트만 보여지도록 개선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재력 개방 일괄 등록 개선 이거 제외, 제외할 수 있다 뭐 이거 따로 추가됐고요 스킬 정보 내가 몇 레벨 없이 몇개풀요한지 정보 볼수 있는 거 추가됩니다 아이템 개선 강화 확률 한개씩한개씩 한 개씩. 직접 납쳐가면서 볼수 있는 거. 그 외에는 이제 아이템 아이콘이 수정되고요. 마력 부여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마크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타내고요. 보라색 마크는 마력 부여 맥스 단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설 등급의 배경이 이렇게 바뀌고요. 어, 확실히 여기에 좀더 눈에 띄네요. 전설 등급 느낌 같습니다. 데미지 플로터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요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 PC 버전 카메라 모드가 노멀, 프리, 커터로 설정한 경우 기존보다 더 넓은 시야가 보여지도록 개선된다고 하네요. 그리 메인 메뉴 창 확장 및 디자인이 변경되고요 뭐가 달라진 거지? 요 밑에 있던 거 밑에 있던 게 그냥 왼쪽으로 온거 같네요 나머지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 타이틀 화면 개선 타이틀 화면에서 일정 시간 경과 시 타이틀 영상을 끄는 기능을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 아이폰에서는 타이틀 화면에서 불칸 옵션을 끌수 있는 기능이, 불칸 옵션을 끌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규 의상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남캐 공룡, 여캐 공룡, 그리고 엑슬러만 또 이렇게 따로 나와 있구요. 그 외에 밑에 4개는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마이스트로의 전체 코스튬이 한 번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부이프 상점에 일반 상점에서 몬스터 흔적, 신규 상품이 추가됩니다. 톨람 분지, 그 다음에 기만의 분지 흔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버금이 수정사항 개선이 있었고요 어, 이 중에서 요게, 요게 핵심이죠. 요거 두 개가. 거래 불가 아이템인 심판자의 마성 묘약, 징벌자의 마성 묘약, 뒤에 기속이 붙은 겁니다. 요것들은 창고 보관 불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하네요. 북캐로 얻은 거를 본캐로 옮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세신 스킬, 잔영 돌진의 스킬 정보 표기가 오류 수정이 된다고 하는데 단일 대상 3회 공격이 단일 대상 4회 공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규 이벤트에 대한 정보인데요. 어 굉장히 많이 추가되죠? 이 중에서 신규 서버에만 적용되는 네가지의 이벤트들 아직 내용이 다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고요. 신규 유저한테는 1000% 성장의 하이패스 이벤트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요거는 이제 굿섭에서 하셨던 분들이 그 계정을 들고 신섭에 가면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신규유저한테 적용되는 하이패스입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종료되는데 길드 던전 수련에서 플레이시간 연장 이벤트 하나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아스카타 무기를 바꿀 수 있는 아스카타 주화 이거 이제 완전히 목록에서 사라지고요. 복날 맞이 삼계탕 모양 출석부도 없어집니다. 해당 공지사항은 언제든지 내용이 변경 수정 삭제가 될수 있으므로 지속 확인을 해달라고 이제 아예 못을 박아놨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하고 있지만 나중에 점검하는 중에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이 글에 주소를 올려놨으니 틈틈이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약 5시간 동안 진행하는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시간이지만 느낌상 오픈하고 또 추가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염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연장 점검을 하고 오픈한게 낫겠죠 그리고 저는 오전 10시 신규 서버 1서버에서 또 이제 무과금 마이스트로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10시에 방송을 일단 킬 예정인데 뭐 연장이 되거나 추가 점검이 들어가면 조금씩 늦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v 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